태양 입자가 지구 자기장을 결혼하는 강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으며 오늘 15일 토요일과 내일 16일 일요일에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자기 폭풍은 전기를 띈 태양 입자가 대량으로 지구 대기권 밖을 강타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심하면 위성 등 일부 전자통신장비에 오작동을 일으키고 지상의 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폭탄저기압, 겨울폭풍의 영향으로 한파와 대폭설이 북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월 17일이 한신아와지 대지진 27주년이고 1월 18일이 보름달입니다. 따라서 지자기폭풍과 18일 보름달 달의 인력이 합쳐지면 일본의 큰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지자기폭풍이 강해지던 어제 1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도 규모 4.9의 강진이 1월 14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1월 15일 새벽에는 뉴질랜드 캐리메덱 제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뉴질랜드 법칙에 의하여 일본 본토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7시 16분 34초에 대만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면서 대만 요나니이 오키나와 그리고 이즈 제도, 오가 사와라 제도, 그리고 오늘 재진이 난 미야기현, 북일본의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남북의 균형을 맞추어지는 강진들이 발생 중인 것으로도 판단해 볼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오늘 1월 15일, 남태평양 바누아 근처의 파페안 유기니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또한 오늘 15일 오전 10시 28분에는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야기현 이시노마키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바누아뚜 혹은 통가나 피지 혹은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을 때 주로 일본, 북일본, 동북지방, 미야기현, 이시로마키에서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봅니다. 일본은 다음 주까지는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